내가 작은 조끼방에 들어왔을 때는 나는 아직 거리고모름만한 만났네 일을 항상 더 먹어서 몸도 많이 자라고 생각해도 자라 서, 선빈반에 간다네. 속꽃 노래, 폴렁 노래, 저 정말 재미있었지. 친구들랑 함께 재미있게 놀았지. 선빈반에 헤어지고, 안녕 간다네. 아유, <웃음> 너무 잘한다, 지우.